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석씨. 뭔가 이름에서부터 울고든 FM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주제일의 강박증 환자. 사서로 일한 기간은 8년 7개월 26일 13시간 26분 19초 20초 예, 21초 22초 예. 라고 하는데요. 맡고 있는 업무는 도서 대출 반납 관리 외 책장 정리와 코드 정보 입력 넘버링 작업 등 하나같이 매우 까 간간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정석 씨 입장에서는 거의 천직이나 다름없는 꿈의 직장이었죠 약간이라도 지저분한 걸 보면 잠시도 못 참는 편이라 핸디형 미니 청소기와 냄새 탈취제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생필품입니다 언제나 아침 6시에 정확히 기상 6시 5분에 침구를 정리하고 곧바로 시트 다림질까지 논스톱으로 감행 6시 45분에 샤워를 한뒤 7시 30분에 욕실 뒷정리를 합니다 요일별로 입는 옷이 칼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에 집을 나선 뒤 8시 42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미친 루틴. 아우 씨발. 답답해. 심지어는 편의점마저도 알람에 맞춰서 이용하는 강박의 대마왕입니다 만약 이런 루틴 중 하나라도 깨지거나 어긋나게 되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였죠 현재는 편의점 알바로 근무 중인 차 예련을 짝사랑하는 중인데요 정석씨가 그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언제나 손톱이 정리돼 있고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한올도 없으며 항상 편의점의 모든 물건을 줄 맞춰서 정리하는 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째 이상형마저도 본인과 복부 아무래도 정석씨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 닮았던 그녀의 모습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그 앞에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석씨의 빈틈없던 인생도 정석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저씨 완전 이상해요 근데 무슨 편의점에 알람을 맞추고 들어와요? 아 그리고 삼각김밥줄을왜 맞추는 거예요? 무슨 편의점 알바생인가? 이건 한번 해봐 우리 밴드 하기로 했잖아요. 옆에서 이거라도 하고 있어야지. 에? 이렇게. 오 느낌 있네. 하긴 죄아무리 강박의 끝판왕이라 한들 상대가 한지민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재영 배우의 혼을 실은 강박증 연기와 한지민의 미친 미모가 돋보였던 육회 발랄한 영화 두 사람의 귀염뽀짝한 케미는 영화 플랫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거석은 군산에 위치한 장풍반점의 메인 셰프입니다 우람한 몸집에 무쇠같은 팔다리 개킹받는 단발머리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만렙 주방장다운 최상급 스킬을 장착 화염을 그냥 막 가지고 노는 화려한 웍질 실력을 자랑합니다 평상시엔 애들이 좀 반항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가끔씩 선을 넘고 까부는 애들을 보면 극도로 격분 일단 주먹으로 다스리는데요 몇 살? 18구 비리 자퇴?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배울 게 없어서 자퇴. 굳이 두 눈을 뜨고 자는 극한의 잠버릇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점프스케어를 시전. 도불 돼지 새끼야. 무려 숙면 중에도 옆사람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어마무시한 듣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안 자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육안을 이용한 수면 여부 식별이 아예 불가능한데요 나 아직 안 자는데 꿀꿀 또한 겉보기와 다르게 장난기가 다분.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재밌잖아.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씨바 존나 시한대. 야 잠깐만 여기 깼어 깼어. 야이 새끼 야이 새끼야, 일로 와. 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때문에 신입 배달원 고태길과는 언제나 툭닥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가만히 있는 태길이를 양껏 쳐 놀린 뒤 태길이가 욱하고 반응하면 그 자리에서 참교육을 조지는 식인데요 그 고향이 어디냐? 서울이요 서울에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네 대가리 이렇게 하고 다니면 졸라게 맞고 또 맞고 세대 맞고 더 그랬을 텐데 학교도 때려쳐 대가리도 병신이야 어디서 스폰을 받은 그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아이� 아이째. 말. 아이째. 말. 아 진짜 말시 ㄱ 에 정말 씻. 심지어는 춤을 추다가도 애를 패서 기절시키는 공포스러운 장면까지 연출 그 와중에 트와이스의 찐 팬인듯 안무를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고 있던 관객들도 찐으로 킹받기 시작하죠 그밖에도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은 뒤 가짜 부고를 전달하고 뭘 하겠어. 태기리 죽었다. 오늘 어떤 놈한테 뒤지게 맞아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싸가지 없는 태기리를 위해 맞춤형 예절 교육까지 감행하는데요. 사장이고 나이도 많고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은 사람한테도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걸 따라해 봐 죄송하지만 싫습니다. 아이 말 뭐이 정도면 그냥 태기리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들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과연 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내가 이 발... 어제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 개새끼야. 영화 시동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거성 역의 마동석을 필두로 태기리 역의 박정민, 경주 역의 최성은 등 독특한 캐릭터들의 톡톡 튀는 개성이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였죠 소소하게 웃으며 볼수 있는 세상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영화 단발머리 마동석의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번에 샤워할 때 보니까 너 그거 완전 이게 우광이더만 <웃음> 찬물로 샤워해서 그래 그녀의 이름은 주이나 일명 주이나씨입니다 모든 사람을 마당쇠로 만드는 마성의 이름이죠 직업은 프리랜서 계약직의 전문 프로그래머로서 쾌활한 성격의 미모까지 뛰어난 이 구역 최고의 인기쟁이 핵인싸인데요 FC 바르셀로나를 찐으로 애정하는 클럽축구의 골수팬이며 헌책을 사서 깨끗이 닦은 뒤 틈날 때마다 꺼내서 냄새를 맡는 묘한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성격답게 추진력 또한 매우 좋은 편. 꾸물거리는 더훈을 향해 이영애 라면, 라면 먹을래요? 이후 가장 뜨거운 커피드립을 선사하는데요 예. 순간 그녀는 하프라인도 넘기지 못한 공을 단숨에 꼴문 앞으로 찔러 넣었다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웃음> 이후에는 미친 아재개그로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준 뒤저 사람 좀배 아파서 꾸룩꾸룩거리고 꾸룩꾸룩꾸 <웃음> <웃음> 필살의 온몸 비틀기로 낚시질을 시전 덕후니의 이성줄을 가열차게 끊어버립니다. 적당히 귀엽고 적당히 사랑스러우면서 미치도록 야한 애교로 덕후니를 살살 녹이는 그녀 그거봐라? 응? 뭐 여기까지는 그냥 최고의 여자 그 잡채밥이었는데요 하지만 덕훈과 이나의 본격적인 연애가 펼쳐지면서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나의 연애 스타일은 무려 1초 다부제내 남자 무한 증식형 누구든 지 맘에 들면 모두 사랑하며 살겠다는 뭔개시양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을 부리는데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드, 드, 들? 얘 아주 웃기라네 진짜. 살다살다. 살다. 분명 남자 입장에선 환장할 일이지만 그때마다 예고 없이 훅 치고 들어오는 돌발 애교 때문에 꼼짝없이 입국다 남자는 갈수록 애가 타고 답답하지만 이나는 그런 덕훈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연락도 안 되고 새벽마다 그녀를 기다리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되고 말았죠 결국 참다 못한 덕훈이 작심한 듯 이를 따져묻자 이나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오늘은 진실을 알아야겠어 남자랑 있었어. 뭐? 남자랑 있었다고. 잠도 잤어. 뭐? 그렇게 결국 이별을 하게 된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괴로운 건덕후이 뿐입니다 마치 모든 이별 노래가 죄다 지 얘기 같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나 홀로 떠하는채 쪼다가 된 듯한 기분 하 진짜 의뢰 연애라는 건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신이가 망고를 조진 끝에 재결합에 성공하게 된두 사람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급기야 논스톱으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는데요 정말 꿈만 같은 신혼생활이 달 달하게 이어지며 알콩달콩을 볶아 제끼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주인아씨의 슈퍼 핵폭탄이 떨어지고 맙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 뭐야? 헤어지고 아, 아니 아니.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고. 야이 씨. 막. 마... 하. 너 진짜 희한한 재주 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말같이 하니? 야. 그새끼 너결혼한거 아니야? 그럼 우리 결혼식에도 왔는데. 어나 미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아, 차라리 별을 따달라 그래. 별을. 말로만 듣던 폴리아모리가 무려 내 마노라라는 개같은 상황 과연 더쿠니는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던 손예진의 새큼달큼한 연기 분명 찌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감하게 되는 고 김주혁씨의 메소드 연기가 심금을 울리는 영화였죠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손예진의 미모만큼은 이 영화가 원탑 다만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개킹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 마. 당신하고 나도 우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당신하고도 그의 이름은 장성기. 뭔가 이름에서부터 상당히 노골적인 느낌입니다. 영어 이름은 롱 롱패이... 페니 짙은 눈썹에 거칠은 턱수염, 이글이글 타오르는 야수의 눈빛과 한겨울에도 민소매를 입고 다니는 궁극의 마초맨. 사실 그의 정체는 한번 만난 여자는 두번 다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전설의 카사노바였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세계 각지에서 여자들이 찾아와 그에게 매달리지만. <웃음> 거침없는 손길로 살짝 어루만진 뒤 그대로 아웃! 말 그대로 나쁜 남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지구대에 끌려와 잠깐 조사를 받는 사이에도 본의 아니게 여경을 꼬셔버리는 모태상남자! 바퀴 공련사님 네? 일 이건 무슨 피리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동네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을 줄줄이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성기는 옆집에 사는 한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유혹해달라는 이상한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이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사실 옆집 남자는 전부터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었던 것이죠 결국 남자의 눈빛에서 절실함을 본 성기는 그의 부탁을 마지못해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연애 고수 장성기의 필살 유혹 스킬 대잔치. 뚜둔. 단지 몇번 스친 것만으로 여성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파악. 이손톱 반달이 으면기가안 좋지. 선생님 진짜 정 오늘까지 세 번이나 셨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같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내 흥미를 유발시키고 왜요? 쓰레기 아닌 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재조. 저한테 쓰레기예요.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차한 집안 인테리어와 음식 취미 생활 하나까지 상대방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시행합니다. 그리고는 중간 중간 작업 멘트를 넣어서 서서히 스며들도록 하는 게이 스킬의 핵심인데요. 니까 아름다우시네요. 본인이 다는거 알고 있죠? 이름이 뭐 거는 거 아니에요. 연정요 어차피 정희 씨나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쁘다는 말도 솔직히 할수 있는 거고. 솔직히 좀 재수없긴 하지만 효과는 만점 급기야는 소젖을 함께 짜며 끈적한 스킨십을 유도하고 반복되고 강조되는 핑거 발레로 필살기를 꽂아놓고 맙니다 역시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젖을 짜는 게 최고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어마무시한 남자 철벽녀였던 임수정도 그런 성기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마는데요 바로 장성기가 임수정을 찐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죠 설상가상 본남편 이성균까지 아내에 대한 애정을 되찾게 되면서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혼돈의 카오스로 치닫게 됩니다 하긴 상대가 임수정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과연 세 사람의 앞날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결과는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심장이 어 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이미 미쳤어 와, 지금 죽어도 좋아 아방가르드한 헤어스타일과 형 이상학적으로 난해한 패션 사람은 물론이고 개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승재는 당대 최고의 한류 톱스타 입니다 만약 연예인병이 유죄라면 이 남자의 형량은 법정 최고형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죠 온 세상이 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르시시즘의 결정체이며 아시 감정 정상 감독님 다리가 길다니까 이상하게 세상 재수 없는 갑중의갑 갑. 그냥 인간 자체가 오만함의 의인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파릇파릇한 신인 시절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신인 배우 이승재입니다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그로부터 얼마 후 운좋게도 출연했던 드라마가 대박이 나게 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죠. 일명 아시아의 별이자 눈물의 왕자로 불리며 시가를 즐겨 피지만 부름붙이지 않는 약반허세의 끝판왕. 라이벌 관계인 오지훈에게는 언제나 날선 반응을 보이지만 우우쌈 음, 수상한데 멋지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거의 다써있네 오지훈이라고 최고의 한류스타답게 팬서비스만큼은 훌륭한 편입니다 지워... 여기다가 가면 안 하고 있어 y o 에 약간 유두 u do. You 이 o You 나 o You do. You do. y 을 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 빙고 do. You do. 지 o u do. You d 정말 하등 쓸데없는 다양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광고 촬영으로 알게 된 최보나와 우연히 뜨밤을 보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찌질했던 놈이 그날 이후 한층 더 급격하게 찌질해지기 시작 보나만 보면 발정난 개마냥 정신을 못 차리고 어, 어머, 어머, 알았어 안 할게 알았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가? 괜찮냐고 안 해! 알았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알겠어 사과 됐어요 에이. 온몸에 페로몬 향수를 떡칠한 채 후각 테러를 시전 아, 몸에 휘발유 뿌리셨어요? <웃음> 오우, 아, 아, 아! 어 가자. 발 냄새. 보나의 말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찌질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한번잔 사이? 와, 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기대보단 별로? <웃음> 별로만 든 과자. 어, 아, 냄새가 별로네. 맛도 별로네. 사이즈도 별로인데요. 별로! 별로! 별로! 그러던 중 애타게 기다리던 보나로부터 메시지가 도착. 승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곧장 달려가는데요. 어, 어, 크리스타 미쳤어요? 뭐한 거야, 지금? 하지만 알고보니 회사 단체 MT 문자가 승재에게 잘못 보내진 것 한류스타 이승재에게 일생일대의 대위기가 찾아옵니다 알몸의 수건 한 장만 달랑 걸친 채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는 우리 승재씨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그끝내 승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응? 결국 이 사건은 이승재 최대의 흑역사로 남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대책없이 찌질하지만 마지막엔 진한 감동까지 선사해주었던 궁극의 반전 매력남 이원석 감독의 키치한 감성이 물씬 배어있는 B급 코미디 영화계의 수작 오브 수작이었죠. 승재와 보나의 꽁냥꽁냥한 러브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잤지? 잤지? 잤네 잤어 잤어 잤, 잤지? 아주 잤어 잤어 잤어 잤어, 잤어. 잤어 아주